현실적인 ISTJ의 경우 결혼하기 전 동거를 하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험 문제를 푼뒤 최종 점검하는 과정과 비슷한데요. 이에 또 다른 숨겨진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결혼이 확정됐다면 미리 살림살이를 차리고 싶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 신혼집 입주까지 동시에 진행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로 결혼을 생각한다면 결혼식 준비 전 집을 먼저 구해서 같이 살자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아무리 서로 좋다고 해도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면 오래 살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비교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미리 조율하고 싶어합니다.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응할 시간을 가지면서 심층적으로 스며들길 원합니다. 그러면, ISTJ의 동거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 다시 청주시제유영통 ISTJ와 유아인 신고하시 기원 ISTJ 월드 멤버십 에 입하시 유영 Bon Indung f a s Vlog ASMR Dung Total n e g i Benefit Yul n u r i l Suet s u b n a d u c u s